예 안녕하십니까 자, 솔리드웍스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드로잉에서 특정 피처를 도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어, 바디를 뭐 표시 할거냐 말거냐는선 뷰를 만드신 다음에 뷰에서 속성이 들어 오셔가지고 바디 보이기 숨기기 이용하시면 되는데 특정 피처만 또 표시 안되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숨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좀안 그래요.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없는 피처를 이제,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기능 억제라는지, 면삭제 두 가지 기능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제 방법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에서, 그분이, 어, 질문하시던 게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어 여기 연결한 부위 있죠 어찍어보죠 여기 요거면 되고 버스 돌출 그 다음에 컷돌출 대칭 복사 원형 패드 요거 네가지입니다 요걸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자 <웃음> 한번 해보죠 도면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시고요 도면 어, 저는 A2로 하겠습니다. 자, X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뷰라는생성 해보죠. 뷰 팔레트 많이 쓰시죠. 그런 다음에 현재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서 한번 보죠. 좀 고품질을 그 보죠. 자, 만약에 이거를 특정 피치를안 보이게 하고 싶으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이걸 숨기는 거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숨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뭐 이만큼 선택한 다음에 아 참,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모슬이 숨기기 표시 있죠? 예, 한 다음에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뭐 이렇게 범위 안 잡히나요? 아이고, 아이고 예. <웃음> 안 잡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걸치게끔 선택해 보죠. 그렇죠? 일단 예,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숨겼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가 있죠? 문제는 그겁니다. 뭐 이렇게 숨기면 되는데 문제될거 없어요. 아이고 선택이 잘 안됩니다. 자 이렇게 숨겨보죠.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가려지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숨겨버리면 어, 얘가 안보이면서 선은 그대로 다 보여야 될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죠? 우클릭 숨기기. 얘 예, 한번 해보죠. 이렇게 몇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숨겨보죠. 오케이 하면 이게 가려서 이게 선이 원래 있던 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좀 거시기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뷰는 삭제하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먼저 이쪽에서 단품 있죠? 어, 여기서 이 부분을 기억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우클리 하셔가지고 기제 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뷰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아니, 뷰를 두개 만든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다시요. 기넉제를 해제한 다하요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설정이 있습니다. Configuration 자, 기본은 이제 보인다고 생각해보죠. 자 우클릭하셔가지고 설정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음, 뭐랄까요? 어, 감축이. 뭐 감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축기 링크 감축이. 뭐 이렇게 하죠. 음. 자, 뭐, 그대로 설명, 그대로 넣겠습니다. 뭐, 이런 거 BOM,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감추기에서, 현재, 그, 부분이 있었죠? 클릭, 클릭, 클릭, 네개 있죠? 우클릭 한 다음에, 피처 설정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기본에서는 기능 억제를 하지 말고요. 링크 감추기에서만 이거 억제를 하는 겁니다. 확인 누르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기본은 보이는 거고, 링크 감추기는 숨겨지는 겁니다. 피치 설정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새 파일 다시요. 도면 A2로 하죠. 시트 형식은 감춰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뷰 팔레트에서 일단 현재 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빈 파일까요? 워 가져오면 이렇게 됐죠. 자, 기본이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하시고요. 기본 다시 하나만 더 가져올까요? 아이고 겹쳐있네요 하나 옆에 더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가져오죠 네, 옆에 가져오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링 감축을 해보죠 어떻습니까? 깔끔하죠? 예. 다될까요 어,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이 완벽하게 다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좀더 쉽게 여러분이 관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설정을 이용하는거죠 설정을 이용해서 기념 억제 그리고 음, 설정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특정 보이고 싶지 않은 피처를 음, 설정 단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지구의 지금 이쪽에 와보죠자 기본 링감표는 어, 삭제하있습니다 기본 상태가 얘네들 어떻습니까 어딱 분리되어 있죠 이게 어디있죠 었 7번이었네 예. 여기 하나 둘세개네개이 부분들이 평면 4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만 독자적으로 지금 부모자식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보스돌출 3이 밑에 있는 이 부품에 쓰고 있느냐 그런 식은 아니죠 딱 얘만 기능 억제를 해도 밑에 있는 피처가 어,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업하시다면 보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히다 보면 가운데 있는 놈, 이런 것들을 퍽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이두 가지를 저는 없애고 싶어요. 없애, 없애서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음,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도 서셔야 되지만은 면에서면 삭제 필요없는 걸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패치를 쓰는 거죠. OK 누르면 깔끔하게, 아이고, 이 뒤에 게 선택이 안 됩니다. 뒤면, 뒤면.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완벽하게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음, 이렇게 깔끔하게 삭제되겠죠. 그런 다음에 설정을 만들고 도면을 치면 됩니다. 그것도 좀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면 삭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필요없는 부분을 삭제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지금 이게 이제 기본이죠. 설정 추가할까요? 네. 아, 링크 감추기. 이렇게 해보죠. 아, 링크 감추기. 그대복사에 수정. Ctrl C, Ctrl V, BOM, n 이름 그대로 표현을 하게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면삭제 기능에서 피처 설정. 예, 들어오셔가지고. 기본에서는 기넉제를 하는 겁니다. 기본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고, 링감축에서는 기넉제를 하지 않으면 활성화되는 거죠. 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죠? 기본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고요. 링감추에서는 감춰지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묶음 단위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기억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 막, 여기, 여기저기 막 이렇게, 명령들이 중군 난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억제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깔끔하게 면 삭제하신 다음에, 설정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도면을 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좀, 그니까, 모서리, 뭐, 감축이 보이기는, 제가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턱, 어,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가져오죠? 자, 그럼 여기서, 링 감축이, 그렇죠? 기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그러는데요. 모서리 감추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 하나, 오케이 했어요. 그럼 다시 보이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우클릭 하시면 돼요. 어, 해당 뷰에서 우클릭, 모서리, 숨기기 표시. 숨긴 게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찍으면, 오케이 누르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바디는 어떻게 하면 되죠? 속성에 들어오시면 돼요 선택하셔야죠. 속내어셔 바디 숨기기 보이기 있죠. 여기다가 숨기고자 하는 바디 선택해 주시고 적용하시고 확인 누르면 숨겨질 거고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오셔야죠. 숨겨진 거 찍은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예, 삭제란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하고 확인 누르면 바디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솔리드박스에서 특정 피처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설정을 활용하는데 기능 억제와 그리고 면 삭제 두 가지의 어떤 서버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